안녕하세요 안녕 반말을 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방송을 왜 이렇게 키는 이유가 뭐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앨범을 안 사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앨범 초회판 초회판이. 맞죠? 네, 네. 초회판이 오픈이 되었어요 아, 우선 박수 한번 주세요 빰빰빰빰빰빰빠라빰. 앨범을 처음에 단독 공연 티켓과 함께 묶어서 이제 판매를 했죠 공연을 못 오신 분도 앨범을 사셔야 될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회 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단에, 여기 하단에 하단에 하단에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오시면은 QR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은 네. 조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모니터로 보고 계신 분은 요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딱 이제 스캔을 하시면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맞아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7시에 네. 있는 QR코드를 주목해 주십시오 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은 QR을 못 찍으니까 네. 저희 지금 이 방송의 지금 설명란에 지금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는 풍덕몰 해가지고 이제 초회판 앨범 딱 판매 네. 네.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가면 무슨 곡이 있나요? 뽀뽀뽀 오, 예. 네. 뽀뽀부터 해보고 갈까요, 우리? 아, 아 그냥 합니까? 네, 네, 네. 입술과 이이 입... 곡이 하나가 들어있단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아, 뽀뽀. 저희가 원래 라이브 하던 대로 그대로 이제 녹음도 했고 이거 못 느리고. 일이고... 아무튼 트위치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 앨범 발매했어요. 네. 그거 사요. 네, 사는 게 좋습니다. <웃음> 예. 너무 단도직입적인 거 아니고? 많이 <웃음> 아니, 사야 죽으면 음, 사지. 예. 우리 앨범 사달라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있어가고 해서 말했 네. 우리 멤버십 이제 또 보낼 날이 왔죠? 네. VIP 분들에게 멤버십으로 저번에 드렸던 사진 네. 이번에도 다른 다른 사진이 가고 그러면 우자 거로 이번에 배치 가고요. 네. 네. 한우님 포토 카드만 구입 가능합니까? 아니요. 에 지금 아하. 랜덤으로 다 들어갔어요. 제 거가 된 분도 있고. 저나 음. 네. 우자영이나. <웃음> 맞아 아무 얼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랜덤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좀더 아이돌 그그 그 카드 구하듯이 아하. 그 글로벌 한 시대니까. 그렇죠. 예 춘배야 가 빨리 춘배 춘배 제가 <웃음> 네, 조치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냥 해요. 맞아. 어. <웃음> 네. <웃음> 예이 노래가 들어있다는 거죠 네네네네네네아 네. 그리고 우리 찾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분 찾아야 되는데 아. 우리가 앨범 이게 앨범이 공연장에 오신 분들한테만 드렸,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못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원래 세 분인데 그한 분은 먼저 연락을 DM으로 주셔서 네한분 보내드렸고요 두분이두분 어디 이두 분이 앨범도 안 공연도 안 보고 앨범도 안 가져갔어 혹은 앨범을 공연을 보고 앨범을 안 가져갔어 이둘 그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뭐? <웃음> 공연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웃음> 갑자기 <웃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웃음> 어떻게 해줘야 돼? <웃음> 도와주고 싶었어요. <웃음> 아그두 분을 네, 저희 야습니다 예. 그러니까 쉬, 쉽게 말씀드리면 네. 다 네. 나갔어야 될 앨범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주세요. <웃음> 이 분이 만약에 공연장에 안 오셨으면 우리 중식 이 카톡방도 참여할 확률이 되게 낮고요. 인스타그램에서만 활동하셔서 우리를 접속하셨던 분이거나 유튜브에서만 활동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거나 포스터를 보고 거기다 QR로 예매를 하셨던 분이거나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찾습니다 맞아요 예. 그두분 누구일까요? 공개 수배. I'll find you and I'll... 6월 4일 날 공연을 안 보셨거나 보셨다 하더라도 앨범 안 가셔, 가셨던 그두분 제가 끝까지 찾아내서 <웃음> 아, 좀무서운데 갓자, <웃음> 갓서이두 <까쳐서 이제> 분께, <웃음> 마범까지 가서 이두 분께 앨범을 입에 넣고 입에 u s b 넣은 다음에 중안 줌... <웃음> 돼요 폭력은 안,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파우치 있는데 이 파우치 안에 이게, 이게 이렇게 이 e 게이 o u r c a 가 e 어 o u g e 이렇게 u r care. y o 신라면 초 초호기가 변신도 합니까? 네 <웃음> 예, 이렇게 해서 아빠빠빠빠빠빠빠빠빠 <웃음> 아이 <빠바바바바>, 빠바바, <웃음> 아, <웃음> 아, 소라 좀, 좀. 음, <웃음> <그래서> 이게 포토카드인데 <웃음> 에 이제 이 <이제> 사진이 인가? <웃음> <In God. 웃음> 여기 이, 이 QR코드로 들어가면 노래를 하나씩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나눠주는 용으로 친구들한테 나눠주세요 아, 널리 널리 뿌려라 네. 네, 네. 노래를 네, 네. 뿌려서 야이 노래 들어볼래? 중식이 USB 안에 들어있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아서 산뜻한 노래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어머 저 남자는 네 고장 났어요. <웃음> 바닥에 누워 누워해서 뮤비에서 우장님 베이스 빡 하는 게 겁나 멋있었다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 아, 아, 네. 뮤직비디오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공개하는 날짜가 그 음원 발매 날이 랑 겹쳐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못 보는 거죠? 터널에서 옆에다 네. 벽에 무슨 글이 써있었죠? 북한 여기, 여기 오지마 살려줘, 살려줘. 어. 오, 진짜 무서웠어 빨간 응. 글씨로 막왜 그런 장난을 누가 장난을 장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네. 어... 사실 내가 우자가 무서워할까봐 우자가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 그 터널 밖에 나가면은 위에 어떤 할아버지 그아손도 돋았어 지금 아 말하기 말하기 전에 동, 동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웃음> 저, 저, 잠깐만 핸드폰 찍어봐요 뭐야? 저게 뭐야? 어우, 씨, 무서워. 봤을텐데 그게 거긴지 모르고 있는거야 너가 지금 아 진짜? 어. 아으자 그... 어?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그 저희 이제 스케줄 같은 거나 오늘 또 보셨다시피 유튜브를 갑자기 켠다거나 뭐 맞아.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알아보실 수 있어요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카톡. 가닥 이거를 알림을 꺼놓주시고 <웃음> 나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네. 웬만하면 급할 때 갑자기 이거 뭔가 정보를 올려야 되거나 음, 급하게 뭐 버스킹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유튜브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알릴 게 단톡방밖에 없어요. 아까 아까 바닥이노 뮤비 보여드렸으니까 바닥이노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바닥이노로 바로 갈까요? 네. 아우 이어폰 벗고 싶다. 음. 슬픈 노래네요. 가사가 너무 처절해요. 네. 형 노래 다 슬퍼요. 왜 그렇게 슬픈 노래만 썼을까요? 슬프니까. 너무 너무 삶이 힘들어서. 아, 별로 안 힘들었어요 사실. 지나고 생각하면 다 장난이었고 그렇게. 아참 진짜. 음, 음, 그렇게 굉장히 억울할 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억울해 했고.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고, 너무 짜증나고, 음. 너무 화가 나는데, 음.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별거, 음. 별아니거별왜 어, 어,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그렇게 억울해 별거, 기거 몰입을 하고 있고 음. 노래할까요 서울에 오면 거 별거, 별거, 별거, 별거, 별거, 별거, 별거, 별거, 별거, 별 그 o u 6월 말에 꼭얘기해 e d b o 죠 k you are m a r 이 i e 이 Sunday Jungi. Sunday Jungi. You are m a r r 5? 인가요네 시즌 5. 네 26일입니다 6월 26일부터 시즌 5. 가 아...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찾았던 앨범 안 가져가신 두 공연 보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냥 아예 공연을 안 보러 왔을 수도 있지만 그두분그두분찾 You are m a r r i 앨범 드릴거예요 제가 아무튼 여러분 감사했고요 <웃음> 단독공연 와주신 분들도 감사했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감사했고 구매해주신 분들 감사했고 저희 단톡방 들어오신 분은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노래가 뭐였죠?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노래는 <웃음> <웃음>